뭐이 정도면 정말 가성비 그럼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괜찮아요 사실 크래미도 있네 이거 인정 사장님 파장되나요? 네. 내일쯤 다시 시켜야 되나요? 어? 지금 돼요? 20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후 서울 신림동에 아주 유명한 가성비 초밥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예약 주문이 너무 많아서 먹기가 힘든 곳이에요. 여기는 언제까지 못 먹어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홀 형식의 테이블이 있지만 아직은 포장만 한다고 합니다. 초밥에 한잔 때릴 생각에 아주 제 궁뎅이가 신이 났네요. <목소리> 안녕! 탑시리 오랜만에! 무한리필 같은 무한리필 아닌 꼭 무한리필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가성비 초조까! 그치만 맛이 없지 않고 그것도 <목소리> 평타를 약간 올라가는 그런 맛이라는 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 초밥이요. 진짜 가성비 초밥으로 진짜 유명했는데요. 아저씨 초밥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초밥 덕후들은 알 거야. 근데, 아, 저 이거 작년에도 한번 시도했었고 재작년에도 한번 시도했었거든요. 계속 못 먹었어 전화를 하면 5시간 후에 가능하다 혹은 뭐 내일까지 꽉 찼어요 이렇게 되게 쌀쌀 맞은 그런 목소리가 되돌아와서 솔직히 빈정도 상했어요 이 집은 경기를 크게 타지 않는 집입니다 왜? <웃음> 보면 알아요 자 구성품 자 이거는 뭐 국물인 것 같죠 길쭉한 초밥 상자예요 패밀리 세트를 시켰는데 어떻게 알고 젓가락을 두개 줬지? 음, 가족 모듬 초밥 중 자가 만 삼천 원인데, 이십 피스. 그리고 대 자가 삼십 이 피스인데, 만 구천 원. 대박. 미친 거야, 이거. 이 가격 미친 거야. 가족 모듬 초밥으로 아주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오픈! 오픈? 오픈? 에이씨. 안 열려? 난 마음이 급한데. 어우,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짜란! 자, 이통 안에 서른 두 개의 초밥이 들어간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죠? 자 구성품을 보면 음, 소고기 하나 있고 그냥 일반 새우 있고 파닭기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초밥이고 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요 아이들 얘들은 아마 광어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이거는 약간 도미 종류 빨간 색 하나 둘셋네개 들어가 있고 하나 둘셋 얘네들이 연어데 인세 개인지 네 개인지 안 보여 요 여기 계란 두개 큼직한 거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 알 들어있는 알 초밥 그리고 크래미도 있네요 어, 맛 문어도 있고 자들어갈거다 들어갔어요 와 우리가 마트에서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먹어요 요거 괜찮겠지 요거 괜찮겠지 하고 골랐던 애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들어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건 마트에 있는 초밥보다 맛있다는 사실 저도 말로만 들어가지고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입이 뜨거워 <웃음> 갑자기 행복해지네 자 요거부터 까고 짠 뭐부터 먹어볼까요? 광어! 기본 광어, 광어 먹어볼게요 자, 자, 아시죠? 초밥에 간장 찍을 때는 회에 반침, 밥에 반침에서 먹는 거 이거 미스터초밥에 나와요 음, 그냥 광어초밥 <웃음> 지금 날이 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좀 물컹거립니다 빨간 사 생선 어우, 얘도 길어 엄청 길어 이거 보세요 이 초밥을 이렇게 가까이 대보면 길이가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큼지막한 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웬만한 초밥집 부럽지 않죠? 밥 크기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크지도 않습니다 뭐이 정도면 정말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도 해요 자 찍었어 음 맛있다고 말 못하겠다 <웃음> 빨간 살 생선은 약간 탱글 거리는 그 식감이 있어야 되는데 얘도 역시나 좀 날이 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 솔직히 여기까지 들고 걸어오는데한 10분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도 요 식감이 좀 그렇긴 하네 그냥 쏘어야너 모기 있다 <웃음> 어우 여기 모기 되게 많다 자 빨리 찍고 가야겠어요 모기가 많아 약간 탱탱한 식감의 그런 회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것도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아니 뭐 회에서 이미 조금 약간 실망을 했기 때문에 아 요거 뱃살 광어 뱃살이겠죠? 어 맞네 맞네 광어 뱃살 아 지느러미 살이죠어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광어 지느러미 살 그냥 봐도 딱 지느러미 살 기름지고 쫀득하고 꼬들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광어지든아이아 <웃음> 이건 맛없으면 끝났어 근데 진짜 음! 이건 괜찮네 음 이거 인정! 이것만 따로 파나? 요 기본적인 요회 얘네들은 그냥 그래요 그냥 회 맛이다 이 연어의 길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자, 연어도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고, 제대로 이 소스랑 다 들어있어요. 음, 음, 음. 연어 초밥은 10개 만원. 음, 그렇게 할 만해요. 두껍진 않은데, 길잖아요. 밥도 조, 조그만하고. 딱그 연어의 고소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뭐 광어 이런 거안 넣어줘도 되니까 연어초밥으로 한세 개만 더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가장 일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란말이 이거는 일식을 이 사람이 아좀 하네 아니면 아 여기는 좀 아니다 요거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우 나 모기 때문에 죽겠다 계란 크기 봐. 와, 이거 보세요. 씨, 또 기대하면 안 되는데. 난 실망하면 안 되는데. 와. 음, 음. 정통 일식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음, 내 스타일이야. <웃음> 자, 새우장. 저 뭐,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새우장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하나하나 괜찮아요, 사실. 하나에 한 700원, 600원 꼴? 산수 되시는 분들 리플 달아주세요 <웃음> 저번주에 먹었던 간장게장이 생각이 나네 겁나 탱글거려 와이 식감 어떡해 으응 새우장 따로 안팔아 새우장 <웃음> 막 간장이 맛있거나 미친듯이 그런건 아닌데 새우 식감 미쳤다 진짜 <웃음> 새우 식감 장난 아니야 와, 이거 단새우도 약간 기대가 되는데 와두개 들었어 이 푸짐함 여기 밑에 달랑달랑 자 점피디 먹어 아 점피디야 맛이 어때 오 괜찮아 세모 <웃음> 아이구야 이씨 말을 하지 <웃음> 그거 막 목이 물려 죽겠는데 아주 그냥 와. 전반적으로 아저씨 초밥은 가성비 최고의 초밥이고요 와나 진짜 초밥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딱 사먹기 좋은 그렇지만 이게 어 어우 고급진 초밥이다 뭐 어떻다 막 이렇게 말하기 힘든 게 일단 우리가 별로 안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깠는데 있다고 <웃음> 요런 이런 멋진 어, 섞인 이런 모습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어차피 뭐 이렇게 섞이는 거야 은행골도 이랬어 사실 그래서 전 은행 골이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렇게 있어 가지고 되게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거든요 배부르게 꽤 괜찮게 초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고요 우리 여자 사장님 되게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저 멀리 바다 건너 외국인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사실 어, 다시는 안 가고 싶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작년에 그거는 여자 사장님의 성격인 것 같고 남자 사장님은 항상 친절하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더 좋은 음식 더 맛있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변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성비 괜찮 단점은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주말에는 하루 전 평일에는 4시간, 5시간 전에 주문하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기다려서 드시지 마세요. 달달할수 있어요. 그럼, 안녕! 음, 괜찮네. 아우. 아우, 이놈의 목이. 눈물 렸어 아우, 나.